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RM 재수없어 방탄소년단 진 입대 앞둔 솔직 고백의 초토화. 군 입대를 앞둔 방탄소년단 BTS 진이 시원한 입담과 몸객으로 제대로 예능감을 터뜨렸다. 6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방탄소년단 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진, 김석진, 이지석진과 팀을 나눠 석진 대 석진 레이스를 진행했다. 멤버들은 BTS 진과 런닝맨 석진이 찬 타량을 랜덤으로 선택했다. 진은 혼자 하는 TV 예능은 처음이라면서도 제가 매력이 있어서 괜찮다. 걱정 말아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개인만 바라본다면 종국의 형. 그리고 재석이 형은 초기 좋으신 분이니까 이쪽 차량 탑승하시지 않을까 라며 승부욕을 드러냈다. 이때 김종국이 진이 탄 차량을 선택했다. 지는 김종국에게 과거에 저희 미국 고깃집에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느냐. 저기 종국이 형님 앉아계신다고 가서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고기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 가 싶었다 고일화를 전했다. 지석진 팀의 최종 멤버는 유재석. 하하. 송지효가 됐다. 진 팀의 멤버는 김종국, 양세찬, 전소민이었다. 진과 지석진은 사석에서 술도 마신 적 있다고. 이에 유재석이 술값을 진이가 냈다는데 라고 하자 진은 슈퍼스타로서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형이 늦게 오셨는데 저희가 이미 술을 먹고 있었다. 합리적인 개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세찬이 자신보다 어린 진에게 형님이다. 부자들은 다 형님이라고 부리기로 했다라고 하자 지는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이 시냐라며세찬 동생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지는 멤버들과 다양한 미션을 소행했다. 특히 지는 아닌데 아닌데 불타오르는데 게임에서 솔직한 입담을 과시했다. 게임은 상대와 팀한 명을 지목해 해당 멤버가 인정하기 어려운 말로 공격하면 되는 것. 공격받은 멤버는 아닌데 라고 외치고 아닌 이유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후 다시 공격하면 된다. 지는 너 멤버 중에 RM 좋아지라고. 물어보자 아닌데 아닌데 나 RM 싫어할걸?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와유 재수없어 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지는 런닝맨 제작진과 출연진을 향해 RM에게 사과 안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기도 비눗물에서 힘을 겨루는 미션에서는 뜻밖의 몸개그도 선보이며 종이 인명의 모습을 드러냈다. 진의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 멤버들은 인간미 넘친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